주영이와 짜장면 자, 찍는다! 야호! 야호! 야호! 야호! 나는 일곱 살 <7살> 하나! 하나! <웃음> 사진작가 아빠랑 엄마의 하나, 추억을 둘, 찾아서 셋. 여행 김치. 중이야! 김치! 김치! 자, 잠깐만 기다려 <웃음> 있어봐! <웃음> <웃음> 아빠 빨리 그래그래 아, 그래. <웃음> <웃음> 자 이쁜지. <이뿐 진. 웃음> 진. 음. 어? 으 음. 음. 음. 어. 아! 아 밀지마! 여기 우리가 먼저 앉았잖아! 여기! 주영이 자리야! 비켜! 주영이 어딨어! 빨라비 음. 주영이야! 음. 어. 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되는거야 얼른 동생한테 자리 내주고 미안하다고 <웃음> 어서! 미..미안해.. <웃음> 이 친구한텐 의미있는 자리인가보네요 이게 죽은 저놈 애미랑 놀던 데라 그런지 유독 저 자리에 욕심을 낸다오. 아 예. 어? 이 오빠네 엄마도? 엄마 아. 아 엄. 엉... 그 <웃음> 저놈이 남하고 어울려 노는 걸본게 얼마만이지 모르겠소 아. 어머!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단무지아서 속버려 짜장면 나오고 난 먹어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이놈아 그만 모티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아 단무지+ 단무지+ 단무 그래.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아이, 아이고, 밥좀 먹읍시다. 공중도독 몰라요? 할머니! 몰라. 저런 애는 그냥 집에만 있게 해야지 이런 데까지 데려오면 제 하나 때문에 다들 불쾌한다는 거 모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런 데 데리고 나오면 안 되죠. 저 모지리 때문에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아, 쟤에다 밥맛 떨어진 거안 보여요? 아이나이 아저씨 나빠요! 뭐엄마 주영이 오빠는 조금 아프댔어요! 아픈 사람 괴롭히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쟤를 괴롭혔어? 괴롭힘 당한 건 오히려 나라고! 아저기 아저씨! <웃음> 그냥 짜장면이나 드시고 가시죠, 예? 아저씨가 여기서 제일 문제거든요! 왜 내가 문제야? 에저 <웃음> 모지리 때문인 거 당신들도 다 알잖아! 댁들도 속으로는 나랑 다 똑같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이거 안되겠구만! 주인 나오라고 그래! 에? 주인 어딨어? 당신이 여기 주인이셔? 이 양반아, 장사를 하려면 손님을 가려서 받아야지! 어디서 자라! 잘한...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 손님을 가려서 받지 못하고 금만. 택같은 손님을 받고 말았네요. 나가주시죠 우리 하나 짜장면 맛있었어? 맛있었어. 행복할 정도로 많이. 오, 정말로? 왜? 음. 주영이 오빠처럼 아픈 사람을 모두가 도와주니까 짜장면이 정말+ 정말 맛있어서 최고로 행복해졌어. <웃음> 그래서 엄마가 태어난 이곳에서 <웃음> 하나는 오늘 행복한 작은 미소 하나를 얻었습니다.